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우리 합동하시겠습니다다 <웃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종용이 와서 가로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전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전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둬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자들과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희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자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우리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버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 비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쏘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분,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더라 누가 복음 12장 누가 보면 12장, 56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지 아니하느냐? 59절. 내게 일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값지 않냐에서는 결단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곧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전,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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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이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또 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구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정을 행하더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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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우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잡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퍼즐조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항상 양면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양면성. 김사랑 어디 있냐? 이쪽으로 조금 더 보여.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 그 우리 저 한상철 집사님이 좀 앞으로 땡겨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저기 저강 강원식 장로님 앞에 앞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 요 아니 거기 또 뒤에 그러면 또안 보이잖아. 앞에 앞에 한살저 어 강원식 장로님 앞에 앞에 앉아요. 거기 자리 비었어요. <웃음> 자 이제 찬양이도 얘기를 보고. 태양이는 어디 갔어? 주무셔? 모든 일에는 항상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단도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필적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서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면 휩쓸려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 파도를 제대로 보고 파도를 또잘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퀴가 하나님의 바퀴가 있고 사단의 바퀴가 있다면 바퀴와 바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사탄의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파도를 탈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진 사람, 파도탈, 성령의 능력으로 파도탈 준비를 하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시험과 관련과 권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도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감당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처럼 훈련 받고 준비된 사람들, 기도도 늘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시도를 하고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하려고 시도를 하고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까 그 시작에, 시작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이미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세계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퍼질 조각들이 흩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퍼질 조각들이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여서, 각자 자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퍼즐 조각입니다 기근도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고 테러 사건도 퍼즐 조각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일어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업그레이드 된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퍼즐 조각입니다 전염병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별이별 전염병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퍼질 조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한 앞으로의 전염병과 앞으로의 환란과 고난과 죽음과 대적해서 필적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폭풍 전야와 같아요. 엊그제 우리 사모님하고, 아, 우리 강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얼마나 축복받고 행복한 세대인지를 모른다.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고, 피난살해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쟁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의 세대에서 가장 인터넷과 세상의 문화를 제일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폭풍 전야와 같아요.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바쁘고 서로 요즘 인사한 말이, 아유, 바쁘다. 아유 힘들다 아유 어렵다 정신없이 바쁘다 바쁘지 않지만 바쁜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놀고 즐기고 운동하고 자기 각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치기 바쁘고 도망을 쳐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그래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셉 목사님이 아내와 사랑이와 찬양이와 태양이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녀들 셋을 데리고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될지 어디로 보따리를 쌓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게 어요 태양이 찬양이 사랑이 전부 다등 뒤에다가 보따리 보따리 매가지고 사람의 홍수 속에서 우리 집만 피난을 가느냐 옆집도 피난을 가고 앞집 뒷집 전부가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 가지고 지금은 차가 너무 홍수니까 차가 다 나오면 교통이 막히고 꼼짝달성을 못하는 것처럼 과거의 전쟁 때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통에 고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부모의 손을 놓쳐버렸어 엄마 아빠 아버지 누나 형님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떻게 둘씩, 셋씩, 넷씩 옛날에는 또 다섯 명, 열명 이렇게 막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정들을 보면 전쟁통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올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이제 전쟁도 거의 다 잊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세계는 과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나면 저녁에 교회 오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밥을 먹고 식곤증이 일어나고 침대나 소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TV를 켜고 하루 저녁에 오늘 일어났던 전 세계 뉴스를 바라보면서 채널을 바꾸고 어떤 방송 어떤 뉴스 프로그램이 제일 정확하고 공정하고 다양하고 빠르게 이렇게 보도를 잘하는 고 생생하게 보도를 잘하는지 현장 화면을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 그 방송국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취향으로 손으로 리모컨을 조작하면서 그 뉴스를 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피로를 씻기 위해서 재밌는 영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뉴스를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막 이해가 되어 지잖아요 청라에서, 저기 뭡니까, 그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우울증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어제도 막 갑자기 막그 뭐 뭡니까, 상가에서, 상가 아파트에서 어, 아파트 상서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몇백 명이 막 피난하고 저 피하고 어, 사람도 다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하게 살아도 옆집에서 안전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사람이 산다 부족한 사람이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빵 터지는 거예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옆집의 이웃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정상해야 되지만 이웃사람도 정상이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이지만 옆집 앞집 뒷집 아래쪽도 다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잘못되면 애매한 사람이 피자가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생각만 하면 잘못하면 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매일 밤마다 하루하루마다 뉴스거리가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가 날마다 각 나라별로 뉴스가 막 전달될 때 저것은 100% 정확할 거야. 저것은 100% 정확한 뉴스야. 그런 소식이 100% 정확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사람들이 믿고 하루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일토록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한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수령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갖는다 교회 가서 기도한다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쟁통에도 하나님 앞에 성진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처리하고 부르 짓고 그 와중에 산에 가서 또막 기도하고 우리나라는 그랬던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영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앞날이 정해진다.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세계적 질서가 개편이 되기도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거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급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죽를 위해 죽어도 죽을 위해 주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의 간계로말 미야마 사단의 계책으로말 미야마 누군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앞날이 정해지고 사단에 의해서 질서가 뒤바뀌어지고 겉으로는 평화인데 속으로는 음모와 계략과 술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겉으로는 평화인데 속에는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다. 만약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우리를 해치려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시나리오 어떤 종류의 사단의 계책도 성경에 보니까 대책에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부지런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보자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은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비대면으로 늘 예배 드리다가 대면으로 절한 지 얼마 안되는데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줘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근데 20%가 안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달랑달랑 하셨어.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도 깜깜한 데도 막 숫자 세었어요. 망망망망망망, 방언납니다 망망망망, 망망망망, 망망망망, 망망 주님, 더 이상,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래도 20%가 안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김정철 장로님 방은 나올 뻔 했어요. 뭐죠? 아, 그럴 때는 바로 치고 나와야지. 그랬을 때장로님된 기분도 있는데. 예, 네, 크게! 쓰게! 뭘 쓰게? <웃음> 아, 주님이 쓰신대요, 주님이. 주님이 쓰신다는데 뭐라 그래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무 심각한 설교들이면 불안하니까. 쓰게, 다 같이. 시작! 에이, 도저히 못 써. 적어도 이 세상이 앞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번 이상쯤은 노력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 누군가의 계획이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숨겨진 진실이 있다.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본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역할이 있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니엘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지금 여러분 왕래가 얼마나 빨라집니까? 지금은 모든 종류가 다 속도 경쟁이에요 인터넷, 택배, 핸드폰, 광케이블, 교통수단 고속열차가 적어도 안 돼서 이제는 더 빠른 자기 부상 고속열차가 또 만들어지고 이제 공중에 떠서 철로에서 가속을 하면 공중에 떠서 철로에서 1m씩 떠서 그렇게 가는 고속 자기열전.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먹뭐 끈으로 매달지는 않았는데, 자석으로 인해서 붙어가지고 옆으로도 가고 가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도 사람이 안 다치고 붙어서 가잖아요. 다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자기 나름대로의 강력한 군대를 결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기만 하면 막 붙어서 싸울 수,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전쟁 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음속 비행기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덜컥 지금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한국은 조그만 나라인데 무슨 비행기를 만드냐? 우리나라 비행기를 싸가라. 그런데 한국이 지금 비행기를 만들어서 지금, 어,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무기는 무기인데, 초강력 무기. 이제 레이저 빔까지 다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말만 있으니까 마지막 때는 사상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또 모슬림, 기독교. 이렇게 사상이 다시 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도감이 굉장히 심해져서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집니다 단일서 12장 사실에 지식이 막 증가해 웬만큼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충격시켜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경제가 질서가 다시 재편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권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 민족은 선천적으로 부지런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지런한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 옛날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천민, 노비, 백정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해서 을 산을 일궈서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지지들이 와서 다 뺏어버려요 야 이놈아 너 노비가 무슨 재산이 필요해? 먹어주고 재워주고 하면 되지 이러내나다 뺏어버려요 그래도 안 내놓으면 고울사또가 데리고 가지곤장을 쳐서 다 뺏어버립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킵니다. 임금은 도망가고 종성들은 맨날 당파싸움만 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지킵니다. 의병들이 막 일어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일하는 노비나 천민이나 백정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주들이 다 뺏어간다 그래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노나니 이런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일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성적으로 지도자만 제대로 만나면 일을 열심히 할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막이어나 세계 사이에 없는 경제가 막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처럼 음식이 다양한 민족이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야채나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가진 이런 민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너무 음식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계 경제가 또 재편성이 돼서 지금 블럭화 현상되고 있어요. 뭐냐면 무역 의존도가 높아져서 오게 되는 결과가 블럭화입니다. 블럭화. 아시아끼리 뭉치고 남미끼리 뭉치고 북미 뭉치고 유럽 뭉치고 환태평양연합국 뭉치고 중동은 중동대로 뭉치고 그러니까 지중해는 지중해대로 또 연합으로 또 뭉치고 국가연합으로 계속 뭉치면서 중국도 우리나라에게 자꾸 백신여권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백신 주사 맞고 있는 이 백신이 전세계 백신 종류 중에서 제일 싸구려예요 4달러밖에 안해요 제일 좋은 백신은 신노팜이라는 백신인데 이 70달러인가? 그러니까 한 7만 원 정도? 7만 원, 8만 원 정도? 그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우리나라 백신이 뭐죠? 그게? 아스트라제? 이게 제일 싸구리 백신이에요 물론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백신 맞은 분들이 있는데 백신 맞았다고 해서 666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백신 맞은 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직업상 백신을 맞는데 그큰 덩치가 힘들고 어렵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도 백신 맞아가지고 막 늘어져서 시합도 참석 못한 선수도 있고요. 하여튼 백신을 맞느냐 못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가 블록화가 되고 무역이 서로 의존도가 높으니까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무엇을 추진하냐면 경제를 통합하고 정치를 통합하고 통화를 통합을 합니다. 네. 지금 US 달러 가지면 전세계 다 통합니다. 네. 유로 가지면 유럽에 가서 여행할 때는 다 통하는 것입요다 네. 오일 달러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있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건 완전히 나쁜 말을 이야기하면 사기입니다. 돈이 아닌데 돈처럼 가상화폐로 하는데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종교도 종교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장로 교단 목사님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교단을 만든 원인이 가장 기준이 뭐냐 앞으로 종교통합이 올 것이니 WCC라든지 NCC라든지 KNCC라든지 세계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단체와 세계 많은 단체가 종교 간의 통합 운동이랍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고 거기에 사인하는 교단이 우리나라의큰 교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장하는 그 교회에서는 종교 통합에 반대하기 위해서 교단을 다시 만든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통합 같은 것은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해수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외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분위기가 전 세계가 세계 단일 기구를 찾고 요구합니다. 유엔이 있지만 새로운 유해지 운동이 또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폐쇄적인 사회를 꿈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물화폐,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익명성을 보장해 주고 있고 자유롭게 돈을 숨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가 나오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이유가 온라인 결제가 되고 인터넷 뱅킹이 되고 그리고 대체 카드가 막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현금 없이 사는 사회가 됐어요 교통카드 하나면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다할 수가 있어요 슈퍼에 가서 이거 살 수도 있고요 대체 카드로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가게를 가는데 핸드폰이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주머니에 분명히 넣었어요. 근데 가게 가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집에 갔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한참 동안 찾았는데 찾다 찾다가 결국에는 찾았는데 어디 지하에 가서 찾았어요. 지하에 가서. 잠깐 지하에 내려갔는데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찬양인도 할때 제가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몇 장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찬양 가사도 틀리고 놓치고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우왕좌왕 가사도 틀리고 막일절에다이 2절에다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현시 현 세대에 대해서 세, 세대가 막 굉장히 속도감과 변화를 추구하는데 내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기억력이 자꾸 막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가 나오고 카드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카드 대신에 이제 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핸드폰에도 유심칩이 다 들어가서 칩만 바꾸면 외국에 가서도 공짜로 전화를 쓸 수가 있어요 유심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는 모든 것도 전자결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사람이 편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커튼이 자동으로 열어지고. 요즘 TV에 그거 있잖아요. 저, 저도 인터넷 3년이 돼가지고 그, 그쪽에서 KT에서 자꾸 연락이 왔어요. 뭔 연락이냐니까. 우리 집에 TV에 구장이 났는데 줄이 막 가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3년 약정을 다시 하면 말로 하는 저 TV를 또 준대요. 공짜로. 공짜로 준다니까 또 머리가 벗어졌잖아. 도대체 아 그래요? 그러면 계약이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52인치 TV가 공짜로 왔어요. 왔는데 TV를 설치하는데 말로 하는 거예요. 하이, 현자 그러면 TV가 켜져요. 하이, 지니 TV 몇번 뉴스프로 그러면 그 방송이... 인식을 해가지고, 그내 소리를 인식해가지고, 그 TV가 켜져요.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가장 편리한 시대는 뭐냐? <웃음> 가장 편리한 시대는 뭐냐? 카드 없는 시대. 핸드폰 없는 시대. 현금이 없는 시대. 거스름돈이 없는 시대, 수표도 없는 세대 헌금 나오면 헌금 계좌 입금을 하는데 시간 놓치거나 기계가 대여섯 개가 있어도 천 원짜리만 입금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은행에 가면 그리고 천 원짜리를 가져가면 카운터에서 별로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스름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원짜리 거스름돈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까, 요새? 1원짜리 돈으로 생각을 합니까? 1원짜리, 100원짜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해요? 만들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리한 시대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돈이 없는 시대. 현금이 없어도 돼요. 거스름돈 없어도 돼요. 수표 없어도 돼요. 천원짜리는 입금이 잘안 돼. 기술의 진보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카드 없어? 뭔 카드 없어? 카드도 이제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핸드폰도 잊어버린다 카드도 잊어버린다 다시 재발급한다 어렵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 컴퓨터로 다 하면서 그 뭡니까? 저뭐 하나를 해도 자기 번호가 있죠? 그 번호를 인식을 하고 삽입을 해야 뭐가 진행이 되잖아요 에? 공인인증서 그렇지 이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고 그렇게 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도 공인인증서 있는데 늘 잊어버려요 다시 접속, 접속하고 이윤상 장로님 와서 공인인증서는 뭔지 모르겠다 막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조차도 이제는 힘들어져요 나이 드신 분은 기술의진보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옛날에는 아들, 손자, 손녀한테 옛날 이야기해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김사랑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 줄까? 영화 보는 것이 좋을까? 옛날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까? 집에 가면 요 손주보러 가면 애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내가 큰소리 치야 겨우 와 5살짜리, 6살짜리, 8, 10살짜리도 다 TV 보고 어린이 프로 보고 만화영화 보고 그거 보고 있지 내가 사랑아 할아버지 왔다 태양아 그래도 우리 사랑이는 커서 할아버지 막 안기고 찬양에도 안기고 그러는데 태양이 그 놈은 제일 어린 놈은 머리에 피도 안마른데 새똥도 안 벗겨진 이 녀석이 쳐다보지도 않고 의자에서 누워서 발을 뜯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 이렇게 할아버지 왔다. 그래. 오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못 보지 말라. 그러면 들이 밀어버리긴 하고, 때리긴 하고, 아,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어요. 너는 국물도 없다. 음. 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각각 고유번호를 매기는 날이 옵니다. 그 번호는 손목이나 이마에. 생체 칩의 형태로 새기든 어떻든 간에 그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됩니다. 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의 부모를 고발하고 죽는 현장에 뻔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데이터비에서 지금 다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딱 오면 벌써 다 압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 그 사람 조회가 다 들어가고 한국에 누가 중국에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서 중국에 딱 들어가면 공항에서부터 미행이 다 붙어요 아니 미행을 안 해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cctv가 다 있잖아요 뭐 뺑손인이 뭐니 CCTV로 다 잡아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합하고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갱신시키고 구조적으로 이 모든 것들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험천만한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몸에는 이미 칩이 다 삽입이 돼서 개의 몸에도 고양이 몸에도 지금 원숭이의 두뇌에도 돼지에게도 지금 다 삽입해서 실험 테스트에서 웬만한 것은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 유심칩이 다 대중화됐잖아요. 핸드폰도 불편합니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 마이크로 칩을 통해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인간의 뇌까지 지금 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시스템, 성범죄자가 있으면 반드시 발목에다가 전자발찌를 채워서 사람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자발찌를 채워서 어디를 가든지 다 모니터링 다 하고 있어요. 추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미국과 멕시코 장막에 4m가 높은데 세상에 두 살짜리 세 살짜리 아이를 4m 높이에서 미리꼭 시켜주는 브로커들이 위에서 떨어뜨려 주잖아요.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 위에서 4m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뜨려놓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또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그게 화면으로 다 포착이 돼요 도망가는 것까지 네. 지금 앞으로 그러면 666 표시를 받으면 표가 있는지 없는지 산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다볼수 있어요 인간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 놓으면 이 칩이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칩을 안 받고 깨어있는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책임을 받느냐 무정부주의자, 테러리스트 광신도, 신비주의 이런 사람을 완전히 낙인찍혀서 사회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낙인찍습니다 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들어가서 이제 노회장을 맡으니까 많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막 전화가 막 온대요. 김영도 목사 사입이다. 김영도 목사 이단이다. 김영도 목사 이렇다. 이번에 또 소식 또 인터넷에 또그 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불불 끓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일 총에 가서 내가 서명하러 가야 돼요. 소명하러 가야 돼요. 하나들까지 다 내가 설명해 주고 그래서 나를 수용할 수 있으면 받고 수하지 못하면 나는 외길 간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손해를 끼친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나니까 주변, 주변에 있는 인천 서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어떤 병원에는 인천 주님의 교회는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런 글씨까지 써 붙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 발이 핍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를 받지 않으면 칩을 받지 않으면 병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매매활동 못한다고 랬으니까 슈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은 그나마 소극적인 혼란과 소극적인 핍박과 소극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나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그때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상치 못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잡으러 오면 그냥 순간이동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회도 비행기 타고 가면 다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미국 집회 갑니다. 미국 집회 현장에 미국 산속에 굴 속에 있는 집회. 샌프란시스코, LA, 아틀란타, 또 미네시오타, 텍사스 이런 주님의 교회 지구의들이 산속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이제 앞으로. 네. 그러면 그 굴속에서 예배 드리면 굴속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원해요. 더 나은 미래를 원해요. 더 쉽고, 가볍고, 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진보가 되도록 사람들이 원해요. 이거보다 더 편한 거 없을까?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없을까? 앞으로는 언론들이 다양하게 홍보 전략을 할 거야. 이 칩을 받으면, 이 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꼭 백신 맞는 것처럼. 맞으니까요. 안 아파요. 웬만한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건강합니다. 엔조이, 즐기면서 살수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요. 슈퍼에 가서 골치 아픈 일을 안 당합니다. 거슬림도 없어서 좋아요. 돈이 없어서 좋아요. 사회적인 어떤 순기능을 계속 인식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뉴스들이 죠 세계적인 뉴스들이 막 방송을 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누리고 비교 분석하고 의식을 가지고 이게 마지막 징조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데 너희가 천재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미혹하는 자가 출발 어, 미혹하는 자가 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6절에 누가복음 21장 8절 마태복음 24장 5.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렇게 해도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소문이 막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인터넷 보급으로 막 긴급뉴스 긴급, 긴급 브레이킹뉴스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역대급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본이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후지산, 일본의 후지산이 만년설이 항상 눈이 있는데, 후지산의 만년설이 다 녹아버렸어요. 왜? 땅이 불불 불 끓고 있어요, 용암이. 불불 불불 끓고 있겠지? 폭발하기 일부 직전까지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개화시키는데, 우리 일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가난지면 무조건 한국으로 간다. 한국으로 무조건 가자. 그럼 한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수시로 오고, 엊그제는 뭡니까? 저 카리브해 거기 섬 하나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공중으로 6km까지 올라갔어요. 6,000m까지 ,000, 화산재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 도망가고 피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큰 전염병 때문에 전세계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영국에서만 12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뿐만 아니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누가 보면 2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강력한 전염병이 또 온다는 거예요 원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영적으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 정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핸드폰이 개발되는 이유가 지식을 더 많은 지식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점점 더 화질이 좋은 화소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축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세계의 정부가 필요하다 세계의 단일정부가 필요하고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계의 화폐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가 통합이 되고 화폐가 통합이 되고 정치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종교도 통합을 하자 이유는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기술과 상생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슬로건을 내밀고 다가오는 정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런 노래도 나오고 이미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올림픽을 통해서 전세계가 하나가 됐다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일종의 양면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사단도 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으며 시험에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조각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조각들이 뒤에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포질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조각인데 이것을 패드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주님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사단도 계획을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 그 넷플릭스 회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넷플릭스 주문용 콘텐츠 서비스 기업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 을 위해서 무대 장치가 지금 펼쳐지는 곳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기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 세계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장 전도서 1장 9절에는 해아래 새것이었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터넷 플러스 영어라는 의미의 플릭이라는 합성어가 넷플릭스 회사 거기에서 넷플릭스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VHS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영화 테이프를 넣으면 이게 돌아가고 우리 결혼 신혼때 이게 많이 보급이 됐어요 80년대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DVD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것이 바뀌어지면서 DVD로 바뀌면서 만 원만 내면 두 명에서 네 명까지 모든 콘텐츠를 한 달에 다한달 만에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지금 폭등하고 있고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어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총 23개 언어가 지원하고 영화 하나만 딱 나오면 바로 23개 언어가 다 지원을 해버려요 그게 넷플릭스 회사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그것을 만든 사람이 랜돌프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책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딱 보자마자, 아, 책도 DVD로 판매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소개를 하고 VHS 테이프를 고려했다가 DVD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기 일부 지점까지 갔는데 이곳으로 인해서 회사가 확 올라가서 연 매출 27조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의 리더인 헤스톤, 헤스팅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빌게이츠 하나가 되고 자기가 모든 수입이 있는 모든 돈을 빌게이츠 재단에 전부 다 기증을 하겠다. 근데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은 또 누구를 좋아하냐면 한국의 봉준호 감독을 또 좋아해요. 한국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이 한국 영화를 봤는데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 나는 뭐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그 열차를 보고 나서 한국 영화에 흠뻑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 봉준호 감독이 지난번에 그 오스카 상몇개 받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봉준호 감동하고 누구를 비판한 거 아닙니다. 그 봉준호 씨가 만든 그 영화가 세계로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옥자라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쪽에 그 가면, 우리 지금 지교에 있는 쪽에 가면 바로 그 옆에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 테슬라가 본사가 거기 있는데 그 본사의 사장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어제 뉴스에 뉴스 탑으로 국제 뉴스 탑으로 떴는데 원숭이 뇌에다가 원숭이 머리에다가 컴퓨터 칩을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탁구 게임을 합니다. 탁구 게임을 막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공기가 됐어요. 그리고 바나나 스무디가 있는 그것을 빨아 먹으면서 생각으로만 게임을 합니다. 생각으로, 감각으로, 마음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게임을 잘한 것을 보고 빨대를 먹으면서 스무디 빨대를 먹으면 어, 어, 그 빨대를 먹는 게 아니라 스무디를 먹으면서 그 음료를 먹으면서 생각으로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컴퓨터 게임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숭이 내 칩을 두 개를 삽입했어요. 칩을 넣으니까 원숭이가 원숭이의 생각을 읽어냅니다. 원숭이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원숭이의 행동, 방정까지다 읽어냅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게임을 아주 성공적으로 먹으면서 마시면서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오락을 하는 거예요. 오락을. 자신들이 개발한 뇌신경과 과학과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뇌신경을 자극을 하고 뇌에서 만들어진 기억장치지다 입력을 해가지고 원숭이가 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모스크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 사람은 자기 목표가 있대요 인터뷰를 하는데 훨씬 더 적은 칩을 개발을 해서 지금 돼지 속에 있는 겉으로 오다라는 이런 돼지 이, 이 머릿속에 있는 이칩도 개발해서 돼지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원숭이도 지금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자기의 목표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인간에게는 라 장애, 선천적인 장애, 질병 그리고 앞으로의 어, 유전적인 병, DNA까지도 다, 해부를 다 해가지고, 해석을 다 해서, 인간에게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꿈이, 목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 이식할 칩을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고, 연구하고 있고, 좀더 적게 표현을 해서, 좀더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인간의 기억장치, 뇌에 있는 기억장치까지 다 포함시켜서 뇌 바깥쪽을 관통하는 전극이 있는데 1024개의 얇은 전극이 있는데 이것이 뇌세포와 통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뇌세포와 통신을 하는데 지금 이것까지도 다 지금 칩 속에 간파를 다 해서 무슨 뇌판인지 다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칩과 외부 컴퓨터로 연결을 했는데 그 연결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지금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테슬라 자동차 전기업체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일반 평직원들보다도 상상력이 엄청나게 풍성하고요. 거침이 없고 집요하고 이 상상력을 반드시 실행해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란 이에요 그쪽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그러니까 자기 회사 사장을 엄청나게 그 직원들이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장치를 이제 찾아내고 인간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몸에서 맥박이 뛰 심장박동 맥박이 뛰는 이 심장박동까지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인간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고 인간의 내 팔을 읽어서 인간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다음 동작, 다음 행동방향까지 다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먼 훗날이 사건이 아닙니다 하루만 달라도 여러분 LG, 핸드, LG에서 핸드 l g 핸드폰 그 회사 그다 철거했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속도를 다른 전자회사, 다른 핸드폰 회사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태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LG에서 만들어낸 핸드폰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뛰는 자에왜 나는 자 있고 나는 자에에 올라가는 자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그런 마지막 시대의 말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정신이 바짝 차리시고 네. 마지막 사건들이 나타날 무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퍼질 조각도 있지만 사탄의 퍼질 조각도 있고 사탄의 퍼질 조각은 내가 사탄이다 그러지 않고 경제와 희망과 소망과 연합과 이런 일들을 평화와 공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운동화가 나이키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 화면을 직접 봤어요 이제는 회사에서도 666하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접근에 들어오고 지금 있습니다 인간의 피를 한 방울을 운동화 뒷굽에다가 넣어가지고 운동화 신고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이 운동화는 많이 만들지 않고 666 현례만 만들었다. 그래 이게 맞는가? 맞아? 전 세계에서 666 현례만 만들어서 한정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1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중인의 시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중인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두 중인의 시대는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 내린다 그랬어요 사단만 끌어 내립니까 우리는 그걸 다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조금 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